와우 리 너무 끼우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험했죠 김정우 선수 잡아 넘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파이이 어, 온다아래 온다. 이노자기다 노린다. 잘못아랫발 노린다. 네, 들어갑니다. 오아 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두 아, 네. 선수 모두 위적입다 윗발 위주발위주 입니 밑발 우주에 아, 우야급판다야그야그겨도이야그판가야이가그판이그 판이야! 그이야이야그 판이야! 그 판이야! 그이야그이야그이그야그판그그이야그 판이야! 야그 판이야! 그그이야그이이이이이 다람이 이번 승리도 가져오게 되면 공두관의 입장이 되는데요 두 선수 침착하게 서로 유리한 승부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급하지 않기 같은 순도로 해봤지만 아무래도 김지훈 선수가 아, 중심과 어, 좋기때문에 쉽지 않습니다. 어, 진짜 있어. 같아요. 강원좀더 하면서 아, 어, 지 15초 아, 아, 남았습니다. 10초 남았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블록서 동시에 종료시간이 양포인트 모두 패하면서 선수가 남아있는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이니다